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피자마자 오늘 자신들 너무 사랑스러워. 하루 종일 집에서만 살기 때문에 나갈 때도 목욕탕밖에 안 가요. 아 입술 허대 너무 아파. 노래가 먹방에 어울리지 않네 거. 빨리 먹고 게임 가자. 분업이 스트리만 알고요분업 대학생이죠 휴학생 원래 이렇게 소리내면서 먹지 않는데 이게 입술이 헐다보니까 아랫입술에 닿게 하면 안되거든 이거 어차피 카타리나 사리거나 로밍밖에 안가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첫판이고요 어? 날씨의 아이들 난방으로 q 자에좀 뭐냐 맞고 한턴 보자 한턴 가보자 어허 선레 선블루 아 이거 그거다 이거 여기 시작이다 이거 레이스 아니네 저기 시작하네 일단 카라멜 우유고요 우유는 또 이제 시리얼에 말아 먹는 맛이 있죠? 시리얼 말아먹듯이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라고? 현대님 일하러 가? 유감. <웃음> 줄 알았다. 저기퀴견지하면피 은근 까이거든 생각보다 근데 저거 도란방패 하나만 들고 있어도 피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 o t 아이고. 와, 뭐야. 이랩 안 치겠어. 되게 초고수. 와, 되게 초고수. 되게 싫어임 이걸 평타로 먹는다고? 대담하게? 티각 꼴려고 그러네. 너프점 너프 좀. 너프점 어왜 이렇게 세? 저거? 저 원래 좋게 세요? 이거 원컴 이다어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난큐못튕기게 미년 죽은 다음에 미년 똑같아요. 이러고 이래, 해도 이래 와, 이거 죽나? 아, 안 죽었다. 나이스 아그 레벨업 센스, 와이프. 어님 죽음 크고 어 설마 에바지, 에바지, 아 에바지 <웃음> 난 나팔바지 시원가어 미스 한나이츠. 우리 완전 벌써 죽어서 기환하고 있고요 진짜. <웃음> 아니, 레드 뭔데! 나는 클레드. 아, 씨. 뭐야, 이거. 클레드가 물 수가 없잖아. 순벌 좋겠으면. 파기챔인데 너프 좀. 먼지러올 때? 하지만 못맞춰버렸고요 먼지 살수 있음?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안 돼, 맞았다. 안 돼, 맞았다. 나이스. 왕자크. 왕자, 왕, 왕, 왕제크. 와, 씨, 방금 한 번, 한번더 앞으로 나갔으면 죽었겠지? 왕제크. 아, 이거, 없, 없네, 없네. 나이스. 우리 탑이 싸이보자아 이렇게 저렇게 따면 쌀 보일 수밖에 없죠. 아이고, 핫타리나 로밍각 잡혔다. 집까지 말걸 그랬나? 야, 이거 로밍각 잡혔는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왜 일로 가? 바텀으로 안 가고? 안 들어오네? 잠금요. 귀여워. 오대 가세요. 오소이 느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소이. 오 오이 소박이란 뜻이죠. 오소이. 아씨, <웃음> 아 더럽냐 왜 이렇게? 카타리나의 또 로밍을 잠재우기 위해선 선신발이 필수죠. 살짝 근데 괜히 간것 같기도 하고 헤르메스 에갈 거는 의미 없잖아 이거. 시기가 없잖아. 일단 선푸시하고 킹화를 받고 헐 잭스가 미들 같네 어라?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아 진짜 하다 키우지 마요 또 이렇게 보면 미드클레드가 어마무지하게 세죠 진짜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진짜로 어, 나이스 제이스 엄청 세다 아 나이스 우리팀 아또 죽어? 아 근데 이거 안맞았는데 큐이 없나? 아 안돼요 나이스 오케이 아, 파통 아, 가야지 내가 아, 야 가는 것봐미드냥미드망내가깼겠는데 오케이 노틸 붙어준다면 갈 의향 있죠 여긴가? 뚜든뚜든게이덕 아직 노틸 Q 안 썼죠 Q 안써 아. 좋은데? 되 좋은데? 오 좋은데? 카타리나 완전 사키림, 뭐임? 어이킬 먹었음. 뜨끈 뜨끈뜨끈. 뜨끈, 뜨끈 뜨끈 하단 뜻이죠. 발에 발등에 땀난다는 소리예요. <웃음> 아나 오늘 자 드립 수준 왜 이러냐 이거 오늘. 한번 쓴다 여기다 쓴다쓸 수밖에 없다 안 쓰네 순보 안쓴 말고. 끄는 것까지 해야지 이거 미드 무조건 집 가죠 이거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공 있으면 죽기 때문에 저거는 버틸 수가 없어서 가야돼요 나이스 상체 캐리 가자 우리 먼저 4데스 그냥 눈 감아주자 야 근데 미드로 이렇게 캐리하는거 진짜 오랜만이다 총검 나왔어 총검 나왔대 근데 이거 바텀에서 안하면 정글 데리고 서포트 올라올 텐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포어어어어어어어지 그 야이 에이 대이아 아, 미드는 탑이 먹고 피와는 정글이 먹고 아니 미드 황종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알고보니까 순 그냥 왕자 아버지였네 미드 감수성 여기서 또 배고 우 갑니다 이제 포탑방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뜯어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 탑시다 내가 알기론 미드가 정글먹을때 정글이 그냥 어어 드십시오 한다고 했는데 아니 씨아 어? 거기서 한다고 왜? 어째서? 와예 에바다 님들아 카타리나 바로 모렐로 나오겠는데 조냐나 뭐 나오려나? 아 궁금하다 이팀템 뭐가 돼서 나올지 와 어? 어? 잘가요 게임 다비비잖아 이거 한번 잘못 싸우면 끝나잖아 <웃음> 우리 한번 잘못 싸우면 끝나는 조합이야 님들아 아나 진짜 이런 게임 많이 잡아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리가 없지 맞아 어 우리에겐 잭스가 있었어 아직 18분인데 트포 하나조차 뜨지 않는 잭스가 있었어 우들을 먹으면 우리 원딜이 못 크니까 바텀으로 가자 잭스 형 멘탈 반쯤 났고요. 안녕? 잭스 입장에서 찔수 없다. 방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갑시다. 저 뒤에 카타에다 붙었었어요. 얼맛 어, 안 돼, 이마 오 아니 야아 볼래? 일라인 보면 되지 않을까? 지인이 죽고 시작하네 알겠는데아카탈리나 봤어야 되는데 게임이렇게 되네 아, 와 엄청 세긴 하다 진짜 방금 그냥 RQ 해가지고 머리 찍었으면 죽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리듬의 탑 역시 롤은 탑솔라가 제일 잘해 진짜 전체중에서 롤은 다섯라인중에서 탑솔라가 제일 잘해요 여러분. 까비 나도 맞아주라. 일단 잭스가 먹었거든. 혼자 먹었나 보네. 와 고작 다리 상대가 어? 오예. 연수제거 네이스 너무 슬픈데? 게임? 난 한개 없는데 게임 이겼는데? 야 근데 그사이로 제이스 끄네 블리치도 개고스다 제이스 잘했다